여러분 속봅니다. 연비 배틀넷 4년 만의 접속. 와, 이거 배틀넷이 이거 감사표 줘야 돼.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인생 잼 꺼낼게요. 하하, <웃음> 인생 잼. 어, 한 편이 인정? <웃음> 네 인정. 싸인정 음, 놀다가 이제 인생 잼을 찾아버려 가지고 파찌가 막 여러 번이 나왔는데 한번 그렇게해 볼게요. 기원 기원 어 기원 기원 어짤나 뭐. 어, 들어올래 민주 아니 짤이 짤이 민주 아니. 오인큐가 그치, 재밌잖아 오인주? 우리끼리 하는 게 재밌잖아 아나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뭐 할지 좀아 근데 연비야 뭘 되네 걱정하지 마 게임은 내가 집도해 음.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짤님도 잘 하시잖아 아니아니저 연비님 캐리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뭐 이건 <웃음> <웃음> 야 이거 뭘, 초면에 욕박을 이건... 뻔했어요 초면에 <웃음> 야 이건 <웃음> 뭐... 뭐야 잖아. 네네네. 캐리아 본적 있음 캐리아? 캐리아가 뭐예요? 아 캐빈 자리야 모르네. <웃음> 아 모리나. 아그 프로 준비생. SKT 지금 입단 준비 중. 사실 로렌 있잖아 캐리아 벌써. <웃음> 아그러은저 그분 뭐 얘기하는 줄 알고. 아 어떡하냐? H 이거 편집할 거 많겠다 하이라이트 많아가지고. <웃음> 이게 E 가 뭐야? E? E 의 이승. 이승 속도 감소하게 한패랑 간다. 오 어, 왔다. 오케이. 무적입니다 무적. 어잘 썼다 이거. 한패아나 약간 아팠는데 괜찮은 거지. 지겐지, 지겐지, 아파 지겐지, 아파. 아, 형안 죽어 안 죽어. 한패나 나안 죽는 지겐지. 거 맞지? 아 오지역 게임 봐. 얘 뭐야 자리야? 아 자리야 아 자리야. 음. 위에 파라만 좀 잡아줘. 우리가 또 노래를 만든 게 있어 이번에 음 <웃음> 응. 그래가지고 이거 파라 나올 때마다 노래 불러줄게 파라 나왔다 파라 나왔다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뒤파라 뒤파라 뒤파라 뒤파라 위파라 위파라 위위파라 위 빠빠빠 어 방팔아 방팔아 방팔아 방팔아 방팔아 방방팔아 다리위팔아 다리위팔아 다리 위파라 위파라 위 위파라라 팔아. 야나 죽어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싸운 느낌이지 계속? 오, 혼자 싸운다는 건 혹시 혼자 싸운다는 뜻 아닐까? <웃음> <웃음> 응. 오케이 감동드라마 가자 네 아, 그러면, 영상장 나왔어 매독비브 비그음 온. 저는 핵 기대사 뭐예요? <웃음> 빨리 죽여 얘네. 나이스. 킬. 캐리어맨. 아 너무 들이아 도저 다아 편집. <웃음> 오! 샘플은 어, 먹었네. 겠 아까 마지막에 다 먹은 거. 와. 야. 터졌어. <웃음> 방금 판은 내가 좀, 뭐랄까, 피를 아 원했달까? 눕힙니다, 저. 오케이. 네. 아이고. 나도빠가돈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다죽었 나이스. 아 이거 피알딜이 없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미쳤고요, 그냥. 뭐야, 어디서 야 어디야? 저 위에서. 위에, 위에. 하늘 위. 위라 아, 아니야, 메르시. 아, 위. 위, 메르시. <웃음> 어, 어디가?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근데 그 와중에 한 팬이 이게 원이 맞나? 킬 받으세요 한한아한 <웃음> 팬아 한 팬아 한한한한 응, 응. 나궁 있다? 나궁 있어? 다 응. 아, 모여 높여 아니 아이고 뒤에 파라 아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우리가 관전 계습니다 뭐죠? 상대방 기지 앞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어, 뒤에 어디야? 반대 방향이에요, 미지. <웃음> 옆으로 오세요, 야, 뒤에 힐이나 이런 거좀 잘라줄 애가 없나 혹시? 나이스. <웃음> 야, 오케이. 아, 아 오케이. 나 줘, 어, 이거. 반자 분들. 앞자 분들. 너무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담장 위 <웃음> 파라, 위, 위 파라. 파라. 나 근데 좀 많이 센거 같아. 아, <웃음> 나이스. 에이씨님 동지 장인이시 나이스아! 일나지마이러나지마일어지마 나이스어어! 오질조나이스어 가? 내가 저쪽 자리아의 단점을 알려줄까? 저쪽 자리아는 너무 이타적이야 <웃음> 남한테 방벽을 줘? <웃음> 남한테 방벽을 줘 <웃음> 모여 임마 <인마>, 갖다 대? <웃음> 뭘? 비빈다. 비비로 오는거야. 비비로 오는거야. 끝! 나이스! 야, 32킬 미쳤다. <웃음> 자, 자리하는 이기적이어야 된다. <웃음> 어, 우와, 다 모았죠? 깔끔잘 음, 모았네. 그지그지. 어, 다 지지는거야. 다 그냥 갈아버리는거야. 그냥 다 죽는거야. <웃음> 중요한건 뭔지 아세요 남한테 방벽을 줘선안돼한 <s· 웃음> p e 러하지저 힐러 하게 오케이. 어, 한펜이겐지가나요 한지, inventory. 가나요 코리안 페이퍼? 코리안 페이퍼? o r e a n 창 a p e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はい, 빨리, 빨리, 가자 가자 r e a n paper? k 가자 가자, 가자, a p e r 얘 죽었어 이미 그렇지 아 뭐야 뒤에서 뭐또 어. 누가 했어 어. 나이스 고망뭐 가즈 나이스나 궁참 변비야 음. 궁 아직 쓰지 말아봐 어뭘아직 어, 쓰지 말라잖아니까 <웃음> 아니 그럼 말아봐도 못어지어저힐 <웃음> 주세요 힐 주세요 힐 달라고 죽고 <웃음> 있다 <웃음> 아 그래? 뭐야 유승용 뭐... 기본지 <웃음> 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카트 카트 카트. 아 이거 또... 겐지 차이나네. 뭐야? 어깨가...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나이스. 한패 뒷 잘랐어. 한패 뒷 잘랐어. 뭐야? 아, 아, 나 한지야. <웃음> <웃음>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n 만해넘 r 만 m o n 만 y n 이 m 나이스! 자 o 야 나와한다. m o r 승 money! No more m o 어 e y n 어 m o 웠어 m o n e 안돼 지금 o r e money! No more m o n 안 할만해 more money! No more money! n 겐지님 어, 잘하시네요 인정 <웃음> 연비... 혹시 힐러 였니? <웃음> <웃음> 아 근데 캐리아가 완성되려면 어쩔 수 없이 <웃음> 한나가 있어야겠네 자리아는 이기적이어야 된다 <웃음> 줄이면 이리야 야 잠깐만 잘 줄여야돼 <웃음> 이기적인 거를 조금 더 이기적이면 안된다 줄일이야야 <웃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웃음> 아, 나이스 힐 오케이 응 내가 다 먹어 <웃음> 나이스 잘 높였고 아이고 오케이. 야 뒤에 잘라리 뒤에 차라리 아야야야야 야, 야, 야, 어. 어. 아,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죽어야겠다, 이거 죽어야겠다. 어? 안죽네? 뭐야 이거 그냥 마음대로 죽지 못해 <웃음> 쟤 케빈이 죽지 않아! <웃음> 뭔가 잘못됐어 나왜 안죽는거야? 나 몰라! 나왜 안죽어! 케빈님 <웃음> 케빈님 쟤 케어 어떠셨어요? 나왜 안죽는거야 나 이거! <웃음> 뭐야! 케빈이 쓰러지지 않아 케빈이 <웃음> 쓰러지지 않아! <웃음>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이겼다 어디라고? 아뭐 이랬지? 나이 번에 그냥 야 피해량 만천네 진짜 렇게안 죽더라. 아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야이낙야이낙야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낙 겐지 겐지 겐지 지나만보고 온다 어? <웃음> 오정국기을 비슷해 아, 말투는 왜 그런 거야정국기 <웃음> 위에 위에 나또안 죽는다 또안 죽어 나힐 한.. 나나 다체다나힐안 <웃음> 제희야 정신 차려 아, 못봤어 아니 루시 여기 와서 뭐하는데 제이야! 정신차려! 죽으면 <웃음> 빠질 수 있어? 죽으면 빠질 <웃음> 빠졌어 빠졌어 흐흐흐 안죽어 안죽어 <웃음> 쉽게 죽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다고 어디서 납 때리는데? 아용 피템 프라이구요 <웃음> 피템 프라이? <웃음> 다 죽였어! 와! <웃음> 어쩔 거야 이거? 영데스. 바 거. 고리라 고리라. 안 죽죠? <웃음> 끌려도 안 죽어. 야, 여기 돌아왔다. 근데 어떻게 보호막 안에 내가 있다면 <웃음> 오, 보호막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 <웃음> 쟤네 다시 들어가야. <웃음> <난> 들어가. <웃음> <웃음> 들어가서 생각하고 다시 <웃음> <웃음> 잘 생각해 봐. 뭐 잘못했는지. 루시안들어안 주고 안 주고 또안 주고 또안 주고. 또안 주고 또안 주고 어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얘들아? 너네 이거 어떻게 하려 그래? 이거 지금 나못 끌었어, 이거 심지어 나못 끌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역시 21킬 0데스 뭔데? <웃음> 야. 아, 이거 내가 궁으로 모았을 때 같이 죽여서. 음. 여기서 이제 싸우다가 여기서 아돈 빠가돈 빠. <웃음> 와 아, 좋다. 종보스래아 <웃음> <좋은> <웃음> 오늘 진짜 행복인데? 행복 오버워치 아니 오버워치 재밌더라고